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목소리는 흉성입니다 흉성은 성대의 접촉면적이 넓은 상태를 말하죠 하지만 이 흉성을 유지하면서 고음까지 올라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흉성을 고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연습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성기 전에 친구들이 고음을 쉽게 내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랍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흉성을 유지하며 고음을 낼수 있는 연습방법은 바로 후두올리기입니다 연습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타임라인을 이용해 뒤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후두위치와 성구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대로 시청해주세요 자 여기 성구 맵이 있습니다 남자는 G2부터 B플랫3까지 여자는 G3부터 G4까지 흉성으로 편하게 소리 낼수 있지만 그 위로 갈수록 더욱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흉성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음을 만날 경우 성대는 더 이상 흉성으로서의 접촉을 유지하지 못하고 플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픽사리가 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흉성을 고음까지 낼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두 올리기입니다 성구란 기본적인 후두 위치에서 동일한 성대진동 패턴을 보이는 구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후두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이번 컨텐츠의 핵심이니까 절대 까먹지 마세요. 후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두성이 우세해지게 되고 후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흉성이 우세해지게 된다.입니다. 즉 후두를 올려주어 성도를 좁게 만들어줌에 따라 훨씬 더 쉽게 고음까지 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변성기전의 친 친구들이 고음을 쉽게 낼수 있는 이유도 성도가 좁고 짧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후두 올리기 연습은 누구에게 효과적일까요? 흉성과 두성을 섞어 사용하는 믹스 보이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 흉성과 두성을 각각 발달시켜야 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렇기에 두성을 발달시키기에 유리한 후두 내리기 말고도 흉성을 발달시키기에 유리한 후두 올리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흉성의 비율을 높고 확실하게 가져가야 하는 벨팅이야말로 더욱더 이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가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말을 해야 하는 상황 상황에서도 흉성 비율이 높은 고음을 유지하며 연기까지 해야 하는 뮤지컬 배우와 성우에게 후두 올리기 연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걸 어떻게 강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난 흉성 비율이 높은 고음을 내는 캐릭터를 평생 연기하지 않을 거야 혹은 내가 선호하는 창법에 높은 후두와 강한 흉성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필요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뛸 일이 없다고 해서 뛰는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노래를 하던, 스피치를 하던, 발성과 관련된 일을 잘하고 싶다면 후두를 올리는 능력과 내리는 능력은 둘다 필수입니다. 자 이제 후두 올리기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두강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모음값을 조절해가며 인두강의 공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먼트 원이라고 하죠. 포먼트가 높을수록 후두 위치는 높고 공간이 좁은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포먼트가 낮다면 후두 위치는 낮고 공간이 넓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후두를 올리기에 가장 좋은 발음은 에와 아입니다. 정확한 발음과 입 모양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내려고 하는 음색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고 하는 음색은 밝고 좁게 느껴지는 음색입니다. 낮은 후두에서 발생하는 넓고 어두운 음색의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유아용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개구장이 꼬마마녀의 음색을 상상하며 최대한 과감하게 그리고 과장되게 소리를 내려고 해보는 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먼저 에 모음 플러스 혀빼기로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혀를 빼주는 이유는 혀와 설골 그리고 후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혀를 앞으로 빼줄수록 후두가 더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갑상연골에 손을 대고 혀를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후두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에 라고 발음하면서 혀를 넣었다 뺐다 반복해 보시면 혀를 빼주는 것만으로 음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에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후두를 아래로 내려주는 근육에 힘을 주는 경우입니다. 에이, 으, 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혀는 앞으로 빼주었지만 후두를 아래로 눌러주었기 때문에 음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단편적인 정보에 의지하여 후두 내리기만 너무 과하게 연습하여 습관이 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습관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경 쓰면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광대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광대를 들어주는 것 또한 후두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 에... 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모든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개구장이 꼬마 마녀를 의식하며 글라이딩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아아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은 아모음입니다. 우리가 이비인후과에서 모관을 보고 싶을 때 아 라고 발음 하지 않죠 아 모음 같은 경우 입모양은 크지만 인두강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두올리기에 유리한 모음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큰 햄버거를 한 입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을 위 아래 좌우로 최대한 크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글라이딩 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아아아 아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성대 접촉이 약해서 가성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 글로탈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된 발음으로 강하게 이응이 아니라 쌍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음을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게 훨씬 유리하답니다. 아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성대 과접촉이 있으신 분들은 의도치 않게 목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마치 목이 막히고 쥐어짜는 느낌이죠. 에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경우 과한 성대 접촉을 풀어 주기 위해 자음을 히으로해 하라고 해 주면서 공기를 최대한 많이 섞어 주려고 하셔야 합니다. 에에하 이런 식으로 가성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성대접촉을 어느 정도 풀어주어야 과접촉이 점점 풀리게 됩니다 과접촉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여기 이 컨텐츠를 참고해주세요 과접촉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따끔따끔한 느낌과 간질간질한 느낌 그리고 기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증상이 발생할 때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과접촉이 풀리는 과정이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1,2분 정도 쉬었다가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글라이딩 스케일을 이용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181 스케일과 818 스케일을 제공해 드릴 테니 상황에 맞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81 스케일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보여 드릴게요 글로타를 이용하실 분들은, 분들은 에 에에 에에 아, 과접촉이신 분들은, 에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 먼저 시작하시고 여자분들은 G3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막으로 알려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입모양에 주의하시면서 호흡을 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음을 길게 밀어주면서 만져 있지 마세요. 최대한 귀엽고 밝은 소리로 입 모양을 더욱 크게 만들어 줄수록 유리하답니다. 애 발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혀를 앞으로 쭉 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음색이 밝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기보다는 공간이 좁아지게 반대로 입모양은 굉장히 넓어지죠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볼륨이 커지는 건 당연하답니다 하지만 지르는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만 힘 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18 스케일입니다 181 스케일에서 보여드린 것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을 먼저 찍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일합니다. 입모양을 크게 만들어주고 개구장이 꼬마 마녀를 상상하시면서 최대한 밝고 귀엽게 오그라드는 느낌이 나신다면 그게 잘하고 계신겁니다. 호흡을 밀어주면서 가셔야 돼요. 음이 끊기면 안됩니다. 더더욱 밝은 소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호흡을 바깥으로 터트리듯이 지르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밀어주면서 글라이딩으로 미끄러지듯이 잘 하고 계시죠? 꼬마 마녀 개구장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아마 소리가 너무 애기 같다.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다. 라는 반응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소리가 높은 후두와 좁은 성도일 때 만들어지는 음색이고 변성기 전의 친구들이 고음을 쉽게 낼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상태, 즉 높은 후두에서 흉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보다 낮은 후두 위치에서는 더더욱 흉성을 유지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 꼭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